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 메이크업은 다른 색소를 줄이고 버건디 색립을 강조한 메이크업이에요 제가 최근에 세븐잉스라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써보게 됐는데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도 함께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음영감이 옅어서 평소에 하고 다니기도 좋고 검정 베레모에 무심한듯 식한 느낌으로 캐주얼한 룩에도 가볍게 후딱 할수 있는 메이크업입니다 그럼 얼른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먼저 세븐잉스 매끈 레드쿠션으로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쉐이드는 라이트 21호와 내추럴 23호 두 가지가 있는데 물방울 모양의 퍼프가 눈가나 코 주변에 사용할 때 편하면서 밀착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21호를 사용해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얇게 픽싱되지만 커버력과 지속력이 좋은 편이고 커버가 더 필요한 부위에는 레이어링해서 덧발라줍니다. 끈적임 없이 매끈하게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벨벳 피니쉬라 평소 세미매트한 베이스 제품을 선호하는 저에게 딱 맞았어요. 제가 요즘 잡티가 너무 심해서 스팟 컨실러로 잡티를 좀더 가려준 후 쿠션으로 색감을 다시 한번 맞춰줄게요. 이제 파우더로 코 주변과 얼굴 외곽 쪽의 유분기를 살짝 잡아줄게요. 다음 컨투어 파우더로 얼굴 윤곽을 잡아줍니다. 다음 세븐잉스 프로 3스텝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줄건데요. 여기 아이브로우 맛집이에요 여러분. 총 4가지 색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살짝 의식빛이 돌아서 자연스러운 색이에요. 심이 얇으면서 발색이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아 뭉침없이 딱 적당하게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쓰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파우더 팁을 사용해 헤어라인을 채우거나 아이섀도우로 활용 가능해요. 저는 부드러운 느낌으로 2호 내추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그려줄게요. 음. 광의 하이라이터로 얼굴 윤광을 살리고 더 입체적인 느낌을 줄게요. 다음 브라운 컬러의 아이섀도우로 눈 전체에 음영을 깔아줄게요. 그리고 붉고 다크한 톤의 컬러로 눈 밑과 끝에 음영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희마펄이 들어가 있는 섀도우로 눈 밑과 눈앞에 불그스름하면서 은근히 빛나도록 포인트를 줍니다. 다음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집어줄게요 이제 검정색 마스카라로 눈 위아래 속눈썹이 잘 보이도록 쓸어줍니다. 이제 브라운색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눈에 점막이 보이면 점막부분을 아주 얇게 채워주고 눈 앞머리를 그린 후 꼬리를 살짝만 빼줍니다. 점막 채우는게 어울리지 않는 분들은 생략하고 꼬리만 그려주셔도 돼요. 다음 은은한 은 펄이 있는 핑크빛 블러셔로 윤광이 도는 볼을 만들어줄게요. 볼을 가로방향으로 감싸듯이 바르고 콧잔등 부분도 살짝씩만 터치해 쓸어줍니다. 다음 립 메이크업을 들어가기 전에 세븐닝스의 리퀴드 타입 매트립 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별로 무드에 밖에 나와있는데 립을 고르기 귀찮은 날에는 이름을 맞춰서 그날 메이크업 무드를 결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리퀴드 형태의 피그먼트 틴트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묽고 탁하게 발리지만 발색이 너무 좋아서 적당량을 바른 후 펴발라주면 파스텔로 물들인 듯 보송하게 딱 픽스되는 제품이에요. 보통 거의 베이스 립으로 바르고 있지만 제일 진한 컬러인 프라이데이 컬러 하나만 사용해서 버건디 포인트 립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검정 베르모와 찰떡이면서 데일리로 하기 좋은 버건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메이크업도 잘 보셨나요? 평소에 버건디 색을 사용하고 싶지만 부담스럽고 사용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이번 메이크업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Just don't get too far 그럼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